잘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우리 마무리 그정도면 잘했다 자 하이 구호 반갑습니다 방패 용사 콜라보가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어, 어저께 제가 이제 생방에 성능들을 우리가 미리 좀 프리뷰를 해봤죠 오 스킬이 들다잘 빠졌어요 장난 아닐 것 같고 일단 복귀 한번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좋은데? 자 오늘 옆부 시합부터 뒷 간에서 오늘 마브리가 마블리랑 오늘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마블리가 굉장히 협조적이거든 오늘 내가 보기에 1티에 나오나? 1티에 한번 뜨자 1티에 한번 가자 아 봐봐 야, 오늘 야 오늘 이거 마블라 그동안 우리 싸였던 감정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블리 나올 때 됐다 와우 이야 프레이 반갑다 일단 프레이 내가 오랩이었거든요 필살기 땡큐 좋아요 오늘 출발 좋다 프레이 좀 약간 뜬금포긴 한데 어쨌든 프레이 풀어 갑니다 자, 가볍게 한번 쳐맞아주고. 그래야 마블리도좀 이제 체면이살거 아니야. 그래야 또 구스도 마블리를 때리고. <웃음> 아니야, 오늘 서로 때리지 말자. 서로 때리지 말자. 자, 날씨 좋다. 눈 바짝거리고. 자, 빅 있고. 시진아 사양합니다. 자! 와, 이거 뭐, 뭔데, 니? 창다야, 오랜만이다. 하하. 마블리 때릴 까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시작부터 그래도 SSR 운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 파란색이네. 마블아.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SSR은 고마운데 오케이 그렇지 이야 우리 마블이 오늘 잘한다 자, 이번에 나올 것 같다 풀카운트 됐나? 오! 최 어머 잠깐, 오랜만이다 릴리아야 아니 릴리아야 난 너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안 된다 오늘 그러지 말자 릴리아 안 돼요 오늘은 새 있어 새 어? 쌈좀 하는 애 있어 필로라고 그렇지 바로 땡겨내고. 키즈나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키즈나가 딱,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키즈나가 괜히 그, 오늘 지가 빨아먹으면 기사되게 한데 맞지? 오케이! 야! 야, 이거, 야, 키즈나네, 야! 야 기즈나야, 너 오빠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설명 잘못 들었나 혹시? 네가 그 0.25%의 확률을 네가 당기면 안 된다고 기즈나야. 불쌍 마무리 때리 1본 직전. 오 아니에요, 오늘 마부리가 지금 내가 보기에 꽤나 아, 꽤나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야 비겼고 색깔. 노란색. 어, 오케이. 에카라서, 에카라서. 요 정도 나쁘지 않았지. 에카라서. 자, 최대 상태에서 딩가했다 요번에 두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 빡 뚫으면서 딜이 두 개로.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키즈나 풀업 이런 얘기 자꾸 채팅창 치면 안 돼. 그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어, 야, 니 오늘. 야, 형, 너한테 관심 없다. <웃음> 자와 이거 먹고 야 오늘 이거 왜 이렇지? 자 일단 300 중간 전장까지 가고 있고요자 비겼고 3 0 0개자 일단 시작은 좀 가볍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별로화 안났고 괜찮아요 날씨가 좋잖아 날씨 좋고 오늘 이 마무리 좀 잘해줘야 지마가 힘을 낼 거기 때문에 <웃음> 너 지금 표 쌓이는 중간 그러 그래 이번에 그 방패용 사그 자세 군노 증표 쌓이면 겁나 세지잖아 그지 군노 증표 에카라서 필요 없다고 니가 어 세한데 자 넷마블 요번에 그래 오케이 시아무 줄게 똑바로 안 하면 운동 조금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자 자어 비긴다고 이 정도 마시나 단계로 한 개가. 진짜 느낌 오고 있다 온다 너무 온다 와야이 미친놈 이거 너무 야 이거 참 아, 참나 진짜 참 약간 참너 지금 약간 참너 노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형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 니가 이 미친놈아 너 전혀 관심 없다 진짜 첫 번째 천장까지 한번 점수 한번 볼게요 우리 마브리가 얼마나 노력해 줬는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용사 혹은 필로 요 정도 선에서 하나는 나와야 우리가 마브리하고의 맞겠지?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 친하게 지내고 싶지? 오케이, okay, 그렇지. 아무리 니가 노력하고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풀, 카운터. 쫙쫙 한번써어면서 쫙! 어, 임마, 그거지? 저거, 저거, 저거, 뭐, 라인? 라프타리아. 아, 씨, 잠깐만. 요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요정도면 내가 마무리. 어우, 잘해, 잘해. 마블이 그 정도면 잘했다 너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잘 나왔나? 많이 기쁘지 않네 근데 라프타리아 좋아요 아,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풀카운트 치면서 라프타리아 자 이번에 이제 600천장까지 가면서 날씨 좋고요 자, 아? 이 정도면 내가 마블을 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했다 라프타리아 하나 키즈나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봐브라 힘내보자 두번째 천장 출발 그렇지 빡 뚫고 지 그렇지 부서진 금으로 한개자 자, 리엘 사 자, 리엘이 웬말이고 갑자기 자 뒤에 빛나고 좋다 힘 깔고 야 이거 세 s 은 오늘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운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 자 색깔 좋고 한개 자, 와 오늘 다양하게 나온다 어, 약간 맨헤라 느낌 나는 우리 메게르다 아이, 킬인데 약간 맨헤라야 어, 맨헤라만의 미한 매력이긴 하지 채널 7채널이었네. 나쁘지 않네. 그러면 7, 3개까지 꽂아볼게요. 채널 바꿨으니까 우리 마블이 잘할 거예요. 어우, 약간 숨, 숨이, 약간 막히. 이거는 제가 마블이 때린 게 아니고 여러분. 약간 운동을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스트레칭 조금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스트레칭만. 어, 마블이 표정이 되게 재밌어요. 약간 웃기려고 마블이가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태국 전통 마사지 같은 거 그런 거예요. 턱이 좀 뭉치는 사람들이 그든은 그러면... 턱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피로가 깔끔하게 풀린 모습이잖아. <웃음> 아 마블이 미친 나, 니가 오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고이게 지금? 어딘가를 지금. 아시나네 약간 진담나네. 근데 이래가지고 리뷰할 수 있나 마블라 리뷰할 수 있겠냐고 이거 자와 시원 아자 태국식 복부 마사지 맞아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웃음> 우리 마사지 맞나요? 그래서 마사지 마사요 마사지 어 아, 약간 스트레스 약간 풀렸다 아, 복귀는 스트레스 조금 약간 풀어가면서 해야 돼 오케이 그렇지 어 그렇지 와 나온다 이번에 나온다 자 방패 형사입니까, 이번에? 방패 형사? 저, 와, 야, 키즈나야,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이것도 미워하기도 그렇고, 애가 참, 애가 참밝고참 밝어. 난요 코인으로 바꿔먹을 수 있거든, 임마. 이제 바꿔먹어야 되겠다. 자, 재발 좀! 와, 또 록시네, 이거. 300천장 두번다 록시입니다. 와, 이 정도면 제조한방 가야 돼? 우와! 우와, 깜짝이야! 어, 잠깐만요. 야, 제점 한번 가야되나? 딱 하는데? 어, 나오쿠미, 방패용사. 야, 방패용사야. 아, 반갑다. 나오쿠미 나왔습니다. 요 자식 엄마는 피사기 크롭 아니어도 괜찮겠더라. 피살기 어차피 1인기고 해가지고. 어, 엄마는 좀 괜찮을지도. 어때요, 여러분? 야, 요거는 우리 마블이 좀 앉혀줄게요. 오, 고맙다, 마블아. 야, 마블이 웃고 있네, 웃고 있네. 어. 기분 괜찮은가 봐요. 아, 좋아요. 이제, 이제 필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는.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뽑았는데 성능이 애매하면 진짜 웃기겠다. 이런. <웃음> 그런 일도 자주 있었지. 근데 오늘 왠지 개쎌 것 같아. 자, 마블이. 야, 일로 자꾸 가는. 야, 진한 체계라. 지난 체계. 마블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고 있고요. 방금 튼간했지? 그 와 릴리아야 와 릴리아야 너는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 야마블이너 머리 좋다 야 머리 좋았어 마블아 두번째 천장 얼마 안 남았다 와 깜짝이야 와또 퀴즈 나네 어쩐지 이 퀴즈는 무료로 풀때 알아봤어 <웃음> 여러분 퀴즈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다 마블이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마블이 잘한다. 어블아네가이 칼을 지금 꺼내드는 거잖아, 그지? 칼 들으라, 칼 들으라. 네,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야, 귀여워요. 귀엽다. 야, 마블이 귀엽다. 잘해. 저, 와우. 에칼이네. 살인 로봇 같아요. 야, 전에 한번이 이 방에서 이불 깔고 던적 있거든. 마블이가 이렇게 나를 내려다 보고 있듯 잠들기가 약간 묘하더라 그때. <웃음> 자, 필러 받도록 할게요. 필러 받도록 하고. 재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솔직히 좀 써보고 그 다음 투자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살짝 분위기 보고 좀 투자를 더 할지 마무리할지 판단해야 됩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거 받아야 된다. 요거 이제 다 했거든, 오늘 내가. 그러면 티켓 10장이에요. 티켓으로 한번 갑니다, 공짜. 구스님도 써보고 뽑아요. <웃음> 근데, 아, 깜짝이야. 어, 나, 나, 나, 나 다이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우, 쏘물 다이아니 진짜. 야, 느낌 이상하다. 자, 9,000사. 아끼고 아끼던 9,000사 출격입니다. 빵! 잠깐만요. 이거 대접 한번 갈게요. 지금 야, 야, 야, 야 이게 위험하대요. 대접 한번 갈게요. 마블이 손좀 봐주라고? 지금 좀, 너무 지금 마블이가 많이, 긴장이 많이 풀렸죠, 지금. 3 0 0 0 0 0장이거든 이번에 한번 볼게요. 마블이가 긴장이 너무 많이 풀렸어, 지금. 몇 개째야, 지금? 에카라서. 아니야, 이런 거 마블아. 이런 거형 원한 적 없다. 우와. <웃음> 자 이번에 이제 마사지를 조금 해줄 텐데요. 빰 클린치 마사지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통수 눌러줍니다. 그죠? 여기 딱 파가지고 이상태그 이대로 그대로 올리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블랙 컴뱃이라고 있는데 아, 최근에 요걸로 k o 가 한번 나왔죠. 격도후 어, 도쿠라 가지고 거의 다 봅니다 모든 채널을. 오랜만에 어... 왔는데 폭력적이 되셨네요. <웃음> 남성 호르몬 활발한. 호위직에 <웃음> <안 웃음> <있어요>. 절대 안 됐죠. <웃음> 이거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예요. 무슨 지금 뽑기 현황 어떻게 되었나요? 보시다시피 에스카이님, 예. <웃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웃음> 한번 불카운트 <웃음> 한번 치면서 가보자 자, 방패가, 와 자, 좋아요. 이 정도면 우리 마무리 잘하고 있다. 좋아. 이 정도 나쁘지 않지? 삼천장을 향해서 가는데, 야, 이로키야 진짜. 록시 내 취향이 아니에요. 아... 자, 세 번째 천장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적이 안 일어나고요. <웃음> 아, 나 진짜. 야, 필러, 그래도 필러 받아야 되겠지? 퀴즈가 제일 많이 나왔어, 오늘. 어쨌든. 필러 갑니다.